울진해양경찰서는 2월 15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북부와 남부 앞바다의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연안안전사고위험예보제인 주의보를 2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낮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예비특보에 따른 최대 풍속, 초속 16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4에서 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연안사고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과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울진해경은 해안가나 갯바위, 방파제 등 추락주의 예방 점검을 중점으로 안전 궤도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해안가 또는 갯바위와 방파제 등에서는 특히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핵락객은 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